부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체험교육을 진행합니다. 부평구가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더불어 따뜻한 복지 부평, 안전하고 따뜻한 소식이 가득한 5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식 주문, 기차 예매, 무인민원 발급 등 요즘 일상생활에서 무인기기, 즉 키오스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부평구가 체험교육을 진행합니다. 부평구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구민 및 단체를 모집했는데요.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해결해 볼 뿐만 아니라 교육용 카드로 직접 결제까지 해보며 키오스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체험할 예정입니다. 대면 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용 키오스크가 설치된 배운이배움터에서 전문 강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부평구는 오는 8월 말까지 매달 참가자를 모집해 실시할 예정인데요. 주민등록상 부평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 교육은 배군 2배움터로 전화하여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최근 키오스크를 도입한 상점이 크게 늘며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키오스크를 피하기보다 최대한 빨리 숙지해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부평구는 매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평구 내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업 분야별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직접 초빙해 최신 사업 트렌드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선도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을 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였고 기업의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으로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유튜브 채널 부평상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지역 내 복지관 네곳과 협동조합 한 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관들은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사업 연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학습 지원을 받은 3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들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인데요 부평구 꿈들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북의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과 행복동행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맛집 탐방, 수목원 관람, 꽃구경, 보물찾기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동협의체는 이번 나들이를 시작으로 올해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학원 강사진들로 구성된 꿈드림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5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주 3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업은 일부 과목만 선택 참여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쉼터, 인지강화교실, 치매 예방 교실 및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프로그램 별로 모집 대상 및 운영 기간이 상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뿔소가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코뿔소가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적정하게 거리만 유지한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코뿔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듯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말하는데요. 5월 25일은 방제의 날입니다. 방제, 재해를 미리 예방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주변의 위험은 작더라도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폐쇄 코뿔소가 언제 우리에게 달려들지 모르니 5월 25일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하나입니다.